어떤 의미를 가져요? 무관사를 쓴다는 얘기는? 예를 들면, 애플즈, 뭐, 프렌즈, 뭐, 워를 이렇게 쓰고 나면, 그 뜻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냥 물든 아, 뭐든? 물 전체를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. 물 전체. 아, 그러니까 전체. 뭐 전체. 오케이, 오케이. 아, 네, 알것같 네, 그러면, 명사 하나만 예를 들어서 써주시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? 거의 다 이해 될것 같은데, 예, 얘만 한번 살펴보면 알것 같아요. friend. 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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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웨스트 나는 내 친구. 네. 네네.